스킨을 끼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방님께서 저한테 스킨을 줬다고 하는데 아 이거에요? 아니 학교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RPG스럽지 않아요? 에? 여기다가 이제껴 됐스 그면은 문이 열릴 겁니다 어어 어어 헌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다시 누구야? 아무도, 학교 아무도 학교 아닌데? 문다가, 죽어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났구요 안돼 경비 지금 아주머니가 매우 화가 났어요 어 잠시만요 오마이갓 어어 오! 안돼 절대 용서못해 아 어..경비원이 쓰러졌죠? 그 오나대테왜 그러는데? 아니 이게 되게 웃긴게 혼낼 사람하 혼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애까지 같이 혼내는 성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어? 아니 왜나제테 승질이야? 난 당신 몰라 임마! 어? 일단 4층으로 갈게요 4층에 가서 퓨즈를 껴야다고요 근데 저분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니 이거 퓨즈 깰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물패 끼우기 전에 퓨즈를 껴야됐다고요? 일단 죽자! 미안해! 가득, 가. 필멸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부러 죽는 거. 왕받네? 어?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쓰면서 거기에 기뻐하지 말라고. 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청심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근데 피가 차는 게 아니라 스태미너가 차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아, 대표. 내... 오잉? 어, 어. 잠시만요. 일단은. 저쪽에 가서 퓨즈부터 끼고 올게요. 여기서 화재 경보기 바꿔야 돼. 내리고 예뻐서 넣고 이거 맞죠? 도난 경보기 올렸어. 자 이제 2층까지 내려갈 겁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세프로세프로 세프로 믿습니까? 갑니다. 가자, 세프로 가자. 아이, 아빠, 아 아파 어, 와우. 맞습니다. <웃음> 갈. <웃음> 두영재형으로 도망쳐 경비가 저를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올라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게 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 마이 갓,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해치구나 다시 어어됐구어됐어 바로 뛰는거야 시작하이마자 바로 뛰는거야 진짜로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구어어왜왜어왜왜왜이구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내려 a 됐다 o u m 아니 좀 저까지 나죽이려고 may, you may, you m 으 y you may, you may, 인 o u may, you m a 다친 데 없어? 아니, 나 죽을 뻔했어. 너무나 아파. 일단 2층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까 전에 그문 있죠? 제가 연대 가보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갑시다어음 장소로. 늘 마지막 피날레가 보이고 있어요드디어어지금어 아주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악령의 힘이 어어가고어습니다 설마 이러어어어어 연두고등학교 강당 불길한 정적이 가득 차있다 지도확인 설마 이거 영한실이야아 영사실 아, 아, 아. 그럴리가 없지 어? 근처에 동전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오! 동전 들려 연두해 아 이게 예, 예, 예 아니라 놀러서 연두동전 넣어드리고 두야 하나 먹겠습니다 체크 살았어 살았다고 지금 이제 피가 회복이 됐고요 어 가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다 여기 우와 내려오시고 문이 열리네요 들어왔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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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이제 해금이 되었습니다 기계제어실 여기로 들어가야되지 지금. 지금 이쪽에 기계제어실이 고장이 났는데 관계자회 조작금지 여기쯤에 이제 무언가 있다는데 뭔가 아찾았다 이거다 이거 내려 됐 아이고 너무나 감사립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렸다 얘는 그냥 내비려보고 갈게요. 경비는 아까 전에 다 기절내서 이제 없습니다. 코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 내일 을줄 알았지! 자, 이분이 귀신이 되어서도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무섭네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재단 아니냐고. 진짜 나, 한테왜 그러냐고. 납삭 납삭. 자, 일단... 어... 어... 어... 창고, 창고... 어... 어... 어... 창... 그 어... 어... 뜨거어뜨거어뜨거 지금 여기 못해요.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한다고 진짜 너무 뜨이네 나머지가 1 4분나머지오 어... 어... 어... 이쪽... 어... 일단... 사진! 어우! 왼쪽! 어우! 자, 들어서, 아따! 와, 지금 못 들어가겠네? 어떡하지? 불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오케이, 아니. 아, 여기있다! 수박다 어우!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가야요 여기, 여기, 여기! 구석! 나서 이쪽! 불 밟지 마시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갑니다! 틀어두시겠죠? 쫄아서 꺼주자 밑으로 피해야돼 밑으로 밑으로 피해 밑으로 됐어요 그리고 얘를 먹고 청심 하나 찍으면 안 먹어 사용 그 다음에 갈곳은 남자 탈의실 이었죠? 남자 탈의실 출발 끄시고 끄시고 화이트바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이고깜아이야소화기 됐죠? 소기기를 끄시고 먹어 아니청맞만또 먹었네? 두유를 먹어야지 남자야 맞창여여시고요두기챙기고아 여기 맞아, 여기 맞여자맞진 불을 맞아, 여기 맞아, 불 받지 마, 불 받으면 많이 뜨고. 보시고 오른쪽 여기 맞아. 왼쪽으로 여기 소화기. 창고 가야 되는데. 여기 창고. 갑니다. 불 받지 말고, 이쪽으로. 체력 관리 잘해야 돼. 불 꺼. 아, 끄고 아이고 누구냐 누가냐 아이고 아지막 벌써 왔어? 볼수 왔습니다 돌려고 오른쪽으로 피해 아이고 깜짝이야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끌 수가 없거든요? 어떡하지? 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잠시 태국 아이템 일단 이거 먹고 파라불에 그냥 뛰어들자 그냥 뛰어들어 파라불에 뛰어들어 됐어 저기 있었도 그만 역시 됐어. 자, 그러면 어이구,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진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다 껐어, 다 껐어, 닦 껐어, 다 껐어, 다 껐어. 다시 가자. 난 여기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왔다. 벨브 손다이 챙겨. 무대 대기실. 나와. 여기 무조건 안 열리네? 어떡하지? 둘다문 열어. 놓고 돌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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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돼. 네. 아 죽었죠. 죽은 거예요. 앉은 상태로. 어, 근데 주인공 이 겁이 없구나. 안 무서워.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어, 지연아 그래, 살아 있구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가 네가 학교에 불을 냈지. 거야? 이런 나쁜 지혜 같은이라고. 네가 불을 냈어. 아, 잠시만요. 다 끝난 거 같아. 정말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근데 나갈 수 있나? 근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나갈 수 있는 점지. 이 아 염자, 염자 프로 업 발목이 지금 나갔죠? 아무래도 아파서 못 걷겠어. 좀 지연이 엔딩이요? 난 여기 이게 있을게. 엔딩이 뭐죠? 가서 성화를 좀 찾아봐. 그래 혼자 괜찮겠어? 아니야 너 혼자면 위험해.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믿어요. 너는 혼자서도 죽지 않을 거야. 그래 혼자서 잘 살아남아라. 괜찮아. 그래 항상 혼자였는 걸 뭐.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지연이의 다리를 치료한다 성화를 찾으러 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엔딩 분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그대로 냅두면은 위험할 거거든요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발목 정도는 회복하고 가자 그래 다리만 치료하고 갈게요 아... 파다리다가 지금 발목을 걸었죠? 아니 발목이 아니라 부목을 걸었죠? 아프니까 정말... 아프면 병원가 지어나 근데 지금 병원을 그럼, 못 갑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자 나가 있으면 애들도 오겠지 공포게임이요 <웃음> 뭐야 왜 왜그래 왜왜 어 지금 친구들에게서 를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어? 뭐지? 아니 이 친구랑 안 친한데? 얘랑은 몇 마일 안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해진다고? 뭐야 설마 엔딩이야? 끝난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러분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엔딩 분기를 지금 다시 보고싶어 이어하기 누르면 되겠죠? 미안해 미안해 지구야 난 성화를 찾으러 갈게 미안해 잘있어 얘를 두고 가요? 그냥? 진짜로 얘를 두고 가? 화해패 얘를 챙기고 열어 뭐지? 넣고 돌려 어어어어어 해치웠나? 어어 누구야 소형이다 안돼! 안돼! 안돼! 뭐지? 성화를 찾으러 왔는데 왜 소희가 나타나? 뭘 그렇게 찾아? 이 사람이 흥말이거든요? <웃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어? 뭐야? 사실 이건 다 꿈이었다? 이가좀 다친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사람을 부 어? 성한 어디 는데 가자. 뭔가 좀 느낌이 쎄하않아요 뭔가 좀 쎄한데.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성격이 착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미션 클리어 자 이렇게 끝났어요 왜그래? 뭐가 있어? 여기라고! 뭐가 있는데? 그럼, 어서 가자.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날 여기 버리지마! <웃음> 자 기랄님 잘 보냈구요 어 다시 이제 제대로 합니다 진짜 제대로